자,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선택자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? 자, 우리가 배웠던 선택자는 태그 선택자라는 겁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라는 뜻에서 태그 선택자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선택자 두 개를 더 배울 거예요. 두 개. 그래서 우린 총 3개의 선택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미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2개만 더 하면 됩니다. 예. 우선 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SELECT UNDERBAR d e c o a t i o n UNDERBAR 1 이라는 것을 복제해서 요번에는 어, SELECTORS 라고 하고 어, 아이디 선택자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파일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할까요? <웃음> 이름이 항상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. 예. 이렇게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이제 파일을 바꿔야죠. s e l e c t o s h t m l 언더바1 이렇게 됐죠? 자 그럼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아이디 선택자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. 아이디 선택자 다른 얘긴데 여러분 그 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우리가 아이한테 뭘 가르치나요? 자 얘기를 좀 좁혀볼게요 어.. 아이에게 그.. 우리가 어떤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서 주어갖고 서술어가 있거든요. 서술어를 먼저 가리키나요? 주어를 먼저 가리키나요? 아, 그건 뭐 답이 없긴 하겠네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주어를 먼저 가리키는 것 같아요. 엄마, 아빠 예, 그걸 먼저 알려주죠. 예. 그래서 그 서술어를 그 사용할 대상, 그게 주어잖아요. 바로 그 주어를 먼저 가리키는데 이 셀렉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어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.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효과를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효과를 주고자 하는 대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찝어낼 수 없으면 그 효과를 주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선택자라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. 자, 우리가 아이디 선택 태그 선택자를 배우, 벌써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클래스, 아니 아이디 선택자를 배워볼 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li라고 하는 저그 태그 선택자를 통해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 태그에 대해서 음, 붉은색을 줬단 말이에요. 밑줄을 줬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css라고 하는 요거 여기 있는 요 텍스트에 대해서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. 기침 때문에.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... 뭐죠? 요것만 글씨 크기를 아주 크게 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li라고 하면 될까요? 안되죠. 왜냐면 이렇게 li라고 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 태그가 되는 거예요. 이 웹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바로 요거딱 하나만을 우리가 핀셋으로 딱 집어서 저거에다가만 우리가 효과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id 입니다. id라는 속성으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select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어진 거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id 어 속성 값이 select 인 태그에 대해서 효과를 주고 싶다.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font-size-100px 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될까요? 안되죠. 안됩니다.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? 바로 여기 있는 이 셀렉트를 이렇게 써주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셀렉트에 대해서 효과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들 중에서 id의 값이 셀렉트 인 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앞에다가 점을 붙여주면 됩니다 아니지 아이 말고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샵. 이렇게. 너무 과하네요. 예. 제가 파격적인 디자인은 좋아하지만 이건 너무 한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id 값이 s e l e c t 인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5 0픽셀만큼의 폰트 사이즈를 갖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id는 css일까요? html일까요? html의 문법입니다. 여기 있는, 요거, 여기까지는 당연히 html이겠죠?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셀렉트는 css일까요? 아닙니다. 저건 html의 그냥 속성의 값이에요. html의 사용설명서에는 어, 또 css의 사용설명서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id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속성값을 주면 그 속성값에 해당되는 태그를 css에서 선택할 때그 태그의 이름 앞에 샵을 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